안녕하세요. 리짱입니다. 2대8 심세입니다 5대5 심세입니다 오늘은 누워나시대 액션 편입니다. 이 라스트 2. 라스트 라스트 2. 라스트 라스트 누워나시대 심세와 강도를 구분해서 액션을 표현하는데 패스트, 미디움 패스트, 미디움, 중간까지는 레귤러 슬로우 액션이 있습니다. 패스트 액션은 상단 끝 부분에 한 30% 정도의 심세를 패스트 액션이라 하죠. 미드임 패스트는 약간 더 내려가고 슬로우 액션은 완전히 중간부터 휘어진 라시대를 슬로우 액션 심세라고 합니다. 물론 초올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허리까지 쉬는 액션도 있죠. 심세 비율에 따라서 2대8, 3대7, 4대6, 5대5 라시대를 심세로 구분하기도 하죠. 2대8 라시대는 앞 부분에 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앞부분에 이 정도 기는 것즉 20% 정도 휘었을 때2대8 2대8힘세입니다 30% 정도 휘었을 때3대7 중간까지 휘었을 때5대 5로 구분되어 집니다 중간까지 딱 휘어지죠 이렇게 5대5힘세입니다 이번에는 낚싯대 강도에 따라서 낚싯대 액션을 구분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나시대 상표 옆에 표기되는 강도 표기가 있죠 이 나시대가 울트라 라이트 UL 나시대입니다 라이트 L로 표기되는 라이트 나시대입니다 미디움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는 ML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미디움 나시대 M로 표기되어 있고요 미디움 헤비 MH로 표기되어 있고요 헤비 H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시대를 자꾸 흔들어 보실 때 출렁출렁 많이 흔들리면 울트라 라이트 있고 라이트 뻣뻣 안 흔들리면 헤비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끝에 상단부만 휘어지고 부드럽게 해주는 울트라 라이트 랜딩할 때 허리 힘을 갖기 위해서 상단쪽에는 휘어진 날시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법에 따라서 또대상어에 따라서 꺾지 날시 하시는 경우에는 허리까지 휘는 날시들을 많이 찾게 되죠. 민물 루어 날시 때와 바다 루어 날시때 동일한 렉시이라도 예를 들어서 동일한 미디움 날시때라 해도 민물보다는 바다 루어 날시대가 약간 더 뻣뻣하게 느낌을 갖게 됩니다. 탁 트인 바다에서 멀리 던지기로 하시는 분들은 힘차게 덜 뒤어서 약간 강하게 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낚시대를 흔들어만 봐도 일일이 표기된 걸 보지 않아도 아, 이 정도 낚시대는 UL이다, 라이트다, 미디입니다, 어퍼퍼대, 힙이야. 금방 알수 있습니다. 강각을 익히시면 됩니다. 누가 낚시대에는 보통 길이를 피트로 표기됩니다. 56, 60, 66, 70, 80, 8690표기되 있죠 56은 5피트 6인치 즉 5.5피트 대략 167cm 정도 나시대 됩니다 6피트는 183cm 정도 66은 6피트 반 198cm 정도 됩니다 7피트는 213cm 정도 물론 9피트는 273cm 정도 8피트하면 피트상으로 30.48에서 2.4m가 넘지만 보통 날시대는 2.4m 정도를 8피트로 인정을 해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